아이 꽃이다. 자 왔어요 왔어. 자 제가 까불기만 하는 게 아니야. 잡는다고 이렇게 야, 이건 담을 수 있어. 이야 보셨지? 이런 사이즈 나와. 저 인사하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저희 구독자님이시자 실시간 방송 매니저님 조다영 형님 좀 찾아뵈러 인천 계양구 조성욱 재방송을 좀 담으러 왔어요. 형님께서 협찬을 해주세요. 여러분들께 돌려드리는 이벤트 할 때. 그래서 뭘, 뭘 도와드릴 게, 도움이 될게 뭐가 있나 해가지고 잠깐 담으러 왔습니다. 되게 어색하시네요, 형님. <웃음> <웃음> 아버님께서 제빵업계 35년 정도 사셨다고 하시고 은퇴하시고 사장님께서 이제 이어서 하시는데 그래서 종류가 좀 있는데 어떤 종류고 이게 무슨 재료로 만들고 그 정도만 간략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쪽이 빵을 드시면 속이 편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효모를 이용해서 사용한 사워도우라는 빵인데요. 이거는 당뇨에도 좋고 어, 아무런 부담이 없는 빵이에요. 사워도우 네, 사워가 약간 신맛이 있다 그런 아 뜻이거든요. 아그 바로 옆에 프랑스밀 바게트라고 있는데 네. 이건 프랑스밀? 그럼... 그 원산지가 프랑스라는 말씀이세요? 네, 프랑스에서 넘어 밀가루를 사용하고 있고요. 나무죠? 비쌀 거 아니에요. 프랑스에서 넘어 밀가루면. 일반 밀가루보다 두배 비싸고요. 오. 바게트다운 바게트를 손님분들이 드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음. 네, 제가 지향하고 있는 음. 쪽이고요. 음. 네. 재료는 좀 비싸더라도 네. 맛있게 몸에 네. 이렇게 만드시겠다. 음. 그러면 이 종류는 기간도 오래 걸리나요? 원래 혐오를 만드는데 한. 7일 정도 걸려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생물들을 밀가루랑 물이랑 같이 썩혀 먹이주면서 7일 걸리고요. 그리고 그 효모를 사용해서 잠자고 있던 효모를 깨우는데 하루 걸리 반죽 발효 숙성에서 하루 더 걸리고요. 음 네, 그래서 다음 날 굽습니다. 네. 그 우리 시청자님 중에 천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좀 솔직하게 말하시는 분들 유명하신데 그분이 그러셨어 저한테 솔직히 다른 집보다 맛있다 아, 네. 근데 이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시는 거나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웃음> 원래 이거보다 훨씬 짧게 인터뷰하려고 했었는데 아, 네. 예, 그 아버님께서 정말 감사드리기에도 후원 좀 협찬 좀 해주겠다 해주고 싶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리고 찾아뵙고 한번 인사드려도 되고 돌이상 조성욱제빵소 사장님도 좀 찾아뵙고 아버님도 찾아뵙고 하려고 영상을 짧게 좀 담아봤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 하셔가지고 저는 <웃음> 전, 전, 전 되게 재밌는데 짧은 영상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아님 안녕하세요 아 어제 네. 멘탈이 너무 흔들려가지고 아 오늘은 즐겁게 해요 어플을 안 가져왔는데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오늘 날 뜨거울 텐데 수건이 있더라고요. 여 케이블타이로 조묶었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거기 안 좋으시더라도 용서해주세요. 법 없으면 주고, 여러분. 아, 이 정도면 특허 하나 내야 되는 거아니야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와 설마 야자 <웃음> 여러분 이거 진 돌멩인 줄 알았어 한마리 잡았어요 근데 <웃음> 네, 이게 방생사이즈야 한마리 했어요? 네, 첫수 와 돌멩인 줄 알았어 하나 잡은 거 있어요 예? 하나 잡은 거네 살려줬어요 너무 작아갖고. 어? 와. 자, 건드세요. 오, 잘 올라온다. 여기저기. 이거 난이도 있네. 사, 장님 것도 같이 오는 우는데열안 되겠어. 선생님 이게 조금 들 풀렸는데 예 죄송합니다 이거 예. 어, 또 잡으셨어 뭐야 머글러 오잖아 그냥 대충 묻겠습니다 오먹글러 사이즈도 커 깝돌이 사장님사과과수원 약방제하며 시청합니다 어우, 감사드립니다 야, 오늘 맞추기 힘드시겠죠? 아니면, 필드마스터가 저하고 맞나? 힘세, 뭐, 이런 거. 자, 두 숫제. 자, 카운팅은 해주세요. 이야 저건 진짜 힘 세보고 막 큰거다 그랬는데 돌을 잡고 올라오네 야 <웃음> 민물낚시 하시다가 와 크다 이건 어? 아이고 아 미치겠다 안예 네, 척휘 있는데 와 아침부터 마이차가마시고힘좀 내야 돼 와 배가 원체 일찍 출발하셔가지고 아까는 막 선하다 이렇게 보였는데 지금 거의 20대 가까이 보였어요 황정현님 두 마리 잡으셨고 포인트 이동 중 예예 예. 맞습니다 세 마리 있잖아? 요 작지만 오! 큰일났다 예 네, 하긴 뭐 선사에서도 자. 예 작은 녀석이라고 또 박네 카메라 앵글을 안 잡았어. 아 잡는 거 한번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자세 마리 잡았어요. 마릿수는 일단 세 마리. 네. 일단 세 마리. 손님 와서 잠시 나간 사이에 와이프가 달봉님 트림하는 거 보고 기겁해서 나와서 오빠 이리 와보라고 와이프 컵라면 보고 있었어. <웃음> 죄송합니다. 아 트림이 나올 것 같으면. 야, 자, 네 마리째. 네 마리 했어요. 아, 죄송한 마음을네 마리째. 네 마리째 에 담아서. 안, 근데 잘 다, 씨알이. 네 마리 잡았는데, 담을 수 있는 건 아직 안 나왔어요. 저자리에딱 캐스팅해서 또한 마리 잡아서 저기를 해야지 마리수 채워야지 다음엔 트립 날것 같으면 한 2초 전에 공지하겠습니다 저 소소 트트트트하그 이렇게 한비국장형님 어제랑 타이 기록 앞으로는 기록행신 저뭐 깼어요 형님? 네 마리 째요 미스터 킴님 네 마리가 끝일 수도 있어요 <웃음> 그러면 이벤트 시작하면 대기원님께서는네 마리 딱 적으시면 되겠네 요 이벤트 시작하자마자 그냥 한마리더 해갖고 미스터 킴님 탈락 어, 이렇게? <웃음> 지, 지 야, 지, 지몇배되는 돌을 들고 올라왔어 8시 1분 편집장님 제가 시작이 시작 올린 후 다시 올려주세요 아, 수사 찍을 준비가 안되있다이 말이야? 어 오늘은 마리수가 높아 오우, 이야, 뭐요? <목소리> 콩, 이야, 무뭇가사리 <목소리> 그거 넣으시고, 콩, 콩국수처럼 이렇게 아침, 아침 주세요. 이야, 튀기네. 오우, 엄청 맛있어. 어우 시원하고 맛있고 영은 아빠 다들 현실적으로 적으세요 달려받주세요 <웃음> 영은 아빠? 너는 꼭 수영복 입고 와라 알았지? 자기가 고무줄 있으면 앞에 고무줄 을 묶어보면 어때? 어 고무줄 없어 그것도 안 갖고 왔어 이제 됐죠? 머리가 나쁘면, 잔 머리려도 좋아요. 어제 세마리 지금 네마리 중입니다. 오늘은 모르, 모르겠어. 선장님 뭐, 마음 안 주실까? 히트! 제발! 히트, 히트. 나왔어, 나왔어. 저한테도 이제 희망이 있겠죠. 오, 크다, 이거. 선장님, 이큰거 같은데? 오, 크다, 이거. 어? 그, 그 옆에 분도 히트. 오, 씨. 그럴줄 알았어 500, 500 넘게... 600, 600 정도 되겠다 허킹님 어복이 없나봐요 피서 간건지 뭔상 어복이 없나봐요 어제부터 징징이라하게 들었어 <웃음> <웃음> <웃음> 형님 들을게들을게요아 참. <웃음> 자 여러분 어, 저희 채널 실시간 채팅방에 <웃음> 매니저 형님이세요 물색이 맑으면 애기 색상도 화려하게 세팅하면 나올건데 고집이 있으시니 말을안들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감성돈 물색보다 조금 더 조금 더특이해요 조금 더 제가 형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아그 말씀하시니까 또 작은거 한 마리 오잖아 자 다섯 마리요 일단 다섯 마리 축하드립니다 <웃음> 잠바 입으시기 전에 제가 또한 마리 잡아서 보여드려야지.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것도 담질 못하겠는데? 저애기들오 내... 이거 담을 수 있어. 아사미사 한대. 아사미사 한대. 내 말이 살려줬으니까 아사미사 하다고. 예, 그러니까 아 예. 아사미사 하지만은. 인선으로갈수 없으니까 자, 어제 약두배 조항을 향해 달려가는 벌봉입니다오또또 또. 이거 사이즈다 와 작은 놈이 도를 아그래저 정도면 뭐 양쪽으로 잡으시면 제가 체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 붙었나? 설마 붙은.. 붙었어요? 아.. 붙었나보네 붙었어 배 밑에 원줄이 달라서 금동은 내버려두고 원형이가 쭈꾸미 몬스터 예예 예. 어? 벌, 벌써 주셨어요? 쭈꾸미 몬스터 어? 몬스터 뭐 이런 소리 들으려면 확실히 일단 살짝 기력 밟고 그렇게 해야 돼. 예? 오늘은 아드님 이안 해? <웃음> <웃음> 감사드립니다. 이 예, 여름 물어 낚시가 이게 예,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체력적으로. 예. 예뭐 기본이죠. 선상 낚시에 낚시의 일부야. 이 식사가. 와 이거 또 이러다 다섯 마리 끝나는 거 아니야? 이틀간 세 마리 다섯 마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3 마리만 더 흔들어 느껴주세요 예, 폭풍 샤크리 하겠습니다. <웃음> 어? 잡으셨 우와. <웃음> 이 어, 아, 이를 드켜드립니다. 야아저 정도는 돼야 갖다 드릴 수 있는데. 아 그러니까요. 와왜 저만 이렇지? 누나 쵸보님, 저는 장성인데 창문 집수리를 해서 협찬할까요? 창문 집수리. <웃음> 어, 그, 그,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해, 해드릴 수도 없어. 그 창호를 이렇게 떼다가, 자, 여, 여러분, 이거, 그, 안 돼.. 어? 자, 아싸. 보셨죠 여러분? 여섯 마리째. 아까 다섯 마리 누구예요? 젠틀맨 님이지? 아이, 꽃이다. 자, 왔어요, 왔어. 자, 제가 까불기만 하는 게 아니야. 잡는다고, 이렇게. 이건 담을 수 있어 이야! 보셨지? 이런 사이즈 나와 자, 훌륭하죠? 아, 선생님께서 박수 쳐주셨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어 오늘 접은 사이즈 중에 진짜 크다 진짜 <웃음> 어 묵직한 선맛 좋아요 한마리는 찬물에 넣었더니 아주 그냥 싱싱하게 살아있죠? 어. 자, 얼른 넣어야 돼자 냉사하고 있어 더우니까 양재카님 치치치 <웃음> 어, 킵사이즈 정도가 아니죠 이정도면 5 0 0짜리 되지 에비다님 아이고 숨을 만원씩 <웃음> 자 여러분은 지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어, 이, 이, 낚시 유튜브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아 <웃음> 어, 이게 털링 많이 털린다 응. 문어가 이, 이게 싫은가봐 이준호님 거래처입니다 수박 먹고 있어요 하 좋겠다 어 키러급은 아니어도 오우야 오늘 제일 큰 사이즈 아니야? 아, 어, 이야. 어, 선네일 멋지지? 네. 내가, 내가, 뭘, 뭘, 바꿔, 바꾸기 <웃음> 하이픈. 사모님 오셨네요. 자, 일곱 마리. 자, 일곱 마리 누구시죠? 자, 일곱 마리 했어. 아우, 편집장이 역시 저한테는 행운의 여신이지. 세지 아빠인가? 아, 우리, 우리 세지가 진짜. 우리 세지가 작다 근데 이건 방생용이다. 다른 분들 큰거잘 잡으시던데 왜 저는 뭐라 힘써 꼬래? 오 면방생이다. 야씨 면방생이야 이 정도면? 자자자자자 자, 자, 자, 자. 됐어 됐어. 자 행운의 세븐 누구시지? 일곱 말이에요. 자기야 썸네일 남양특집 어때? 취향 참 무상하지? 자 일곱마리 일곱마리 영성이 형님 아 여덟마리를 시라니요 두자리 숫자로 하셨어야지 양광호님 버저비터 가자 가자 자저 아,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마시겠습니다 자 삐삐삐 <웃음> 아 9시간 지켜보시느라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형님 지켜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지켜봐주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자 오늘은 여기서 실시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